지난번에 100도에서 60도 극도로 해서 밑에까지 많은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앞머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해서 윗부분을 각도 들어서 많은 다른 방법 나중에 가서는 이런 가이드 없이 이제 직접 정확하게 뜰수 있겠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이드를 잡아줄 테니까 잡은 가이드 기준으로 양 옆에 감을 먼저 익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미묘하게 왔다갔다 하게 근데 보통 이 정도로 가이드 잡아 놓으면 로드 양옆에 기준으로 한 1cm 정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람 머리랑 가발 머리 가발에다가 할때 특히 가발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여기 제일 앞부분이 페이스라인이 약간 이런식으로 A라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원래 가발에 심어진 모량이 여기 앞에가 제일 뭉쳐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른 부분보다 섹션 하나의 판넬에 가로가 아니라 세로폭을 조금 좁게 스타트를 그래서 조금형으로 좁은 잡아야지 처지지가 그래서 각도는 정말 높게는 130에서 120, 110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상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됐을 때가 90도라고 치면 90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각으로.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상에다가 빗살 정확히 대주고 약간 들고 내듯이 회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면에도 빗살 대주고 회전 밀어주고 다시 하나의 판넬에 대해서 안쪽에 회전 밀어주고 겉면에 대주고 회전 밀어주고 해서 그 상태로 손가락을 빗살 뒤쪽에다가 같이 따라가게끔 대주고 한번, 두번 모아준 후에 고개를 잠깐 뒤로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하나의 판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파질을 대주는데 아랫단에서 낮은 각을 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화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주고 다시 왼손으로 교차 그상태로쭉쭉쭉쭉 쭉, 쭉, 쭉 올라가는데 어느까지 올라가냐면 이 손가락에서 모발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물을 뿌려서 적재력을 좀더 만들어주고 제일 처음에 1호를 여기다가 대줍니다 그 상태에서 두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파지를 내려주고 다시 물을 한번 뿌려갖고 적재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파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후에 다시 꼬리빗으로 살짝 더밀어넣어줘그 상태에서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으로 로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왼손 빼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하고 오른손의 회전율을 동등하게 해서 감아주고 감아주고 감아주고 감아주고 보는 시각이 그 다음에 자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아야 되는 이제 걸어줘야 되는 밴딩의 자세보다 지금 뒤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밴딩 처리를 할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앞에다가 앞에 세 군데 세 개의 홈에다가 걸어주고 걸어주고 걸어주고 처음에 총 간결하게 4번 정도 한다고 하면 돼 일단은 누여져 있는 모발을 올려주기 위해서 위로 드는 빗질 그 다음에 다시 빗살로 정확하게 두피 뿌리에서부터 긁어서 회전 올려주고 반대쪽 올려주고. 그래서 각도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냐면 그 바로 앞에 말아 놓았던 로트에 달뜬 말듯하게, 달 말듯하게 이 정도의 각도로. 그러면 이 로트를 말았을 때 앞에 로트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